예. 빨리 오세요. 예, 예, 예, 네. 어, 일로 넘어갈까요? 어? 일로. <웃음> 밥 먹으러 오랍니다. 밥 먹고 와야 될것 같아요. 1 0와트짜리 하나 둘셋 300와트 하고 여기에 160와트짜리 해서 지금 460와트를 쓰고 있는데요 그때떼고이 자리에다가 160와트짜리 좀더큰 거를 이렇게 붙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320에다가 4520와트가 0 0 되는 거죠 네.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근데 이 제가 워낙에 잘 붙여놔서 이 테이프가 잘 떨어질지 그게 걱정이에요. 와! 와! 시로 패널링이 깨지게 생겼네요. 와! 정말로 아우 양면 테이프 엄청 세네. 그, 그 칼다 들어가야 돼. 양면 테이프가 너무 세. 안 떨어져. 오우. 아웃 어, 패널 하나 망가진다고 생각하고 뛰어야 될것 같은데요 안 들어가는 쪽에? 아니 들어가는데 막 이렇게 뛰니까 꾹 접혀져요 그러게 그 자고 다니지 말고 칼날만 들어가면 돼 그리고 다음 거 시작하고 면도과 새거 세고, 새거로 바꿀려면 빨리 빨리 할 거고 아니. 아우 도대체 누가 이렇게 잘 붙여 놓은거야 아우. 아우 페널 깨지네 페널 깨져 깨졌다며 벌써? 아니 완전 깨진건 아닌데 이게 이제, 이제... 속에 깨졌네 될까 모르겠네 다른 에이 세 개밖에 안 되는데 어 그냥 떨어져 도대체 아 더워 이렇게 잡으려면 막 해지지 아 그니까요 이거 그 살짝 들고 너무 힘세아되 살짝 들고 면도칼을 지나가 조금씩 그 저기 안안 자르는데 아 이거 한2 0 0분가는 건데. 그게 몇 도까지 해야 되니까? 한번박대기 같은 거넣고몇 도까지 니까 근데 줄만한, 줄만 안 끊어지는 거지. 에이, 모르겠다. 아. 천천히, 천천히 그래도. 아이스, 아 진짜 깨져버리네. 아야, 몰라. 합체로 봐, 몰라. 아, 아워 아야, 나중에 그 테스트한 데 테스트요? 어. 테스트기 있어요? 어. 아, 너무. <웃음> 내 손이 달라붙을 것 같아. 안 떨어질 것 같아. 와. 양면테이프를 도대체 몇개 발라놓은 거야, 내가. 오 마이 갓 이거 다 깨졌네. 에휴, 모르겠어. 아. 아, 깨졌어요. 한번 보실래요? 한번 보시겠어요? 야, 자, 보세요. 이렇게 깨졌습니다. 이게 제대로 작동을 할지 이거 다뛴 다음에 다시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. 음,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?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응. 하이거 아, 이 엄청 정성 들여 갖고 이거 붙인 거거든요. 0 와트짜리 떼어냈고요. 1 6 0 와트짜리. 이렇게 딱 붙일 겁니다. 양면 테이프를 또 여기다 붙일까요? 깔까요? 양면 테이프 붙이면 나중에 또못 뛰겠죠? 이거는 더 커갖고. 이제 뛸일없어야될 텐데. 그래도 운행 중에 또 날아가면 안 되니까. 떨어져 날아가면 안 되니까. 양면 테이프. 나와요? 어, 아유 다행이다 어. 아, 다행이다 11.74 그러면 1이다돼그에서 네. 어, 나오니까 예아잘 됐네 아 패널 살아 있습니다 <웃음> 한번 더 돌려 한번 반밖에 됐다 어. 아 okay, okay. 어, 누구나 유튜브만 보면은 이렇게 다할수 있어요. 저도 이거 처음입니다. 유튜브 보고 하는 거예요. 이, 근데 여기 좀했서쓸 이... 수가 있었어요. 이... 예, 네. 네. 집에 다 와서 사고네. 맞아요. 음, 저도 옛날에 안 하고, 저도 딱한번 사고냈었는데 집에 다 가서 이제 사거리만 지나면 집인데 고 사이에 잠깐 잤어요, 졸았어요. 그리고 갓길에 또 마침 고기 갓길에 차가 누가 차를 세워 놨고, 살짝 백 밀러 쳤죠. 아, 어디 이제, 보자, 보자. 아, 요번엔 돼야 되는데. <웃음> 이것도 아니면은. 예, 차지가 되고 있습니다. 요번엔 제대로 연결이 됐습니다. 이제 이 선을 깔끔하게 깔끔하게 해서 지금 요선, 요선들 같이 깔끔하게 선정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여기 이렇게 한번 권 건을 쐈고요 여기도 쏘고 여기도 쏘고 여기도 이렇게 쏴서 이뭐 운행 중에 운행 중에 바람에 날아가지는 않을 거예요 네 어, 그런대로 그런대로 좀 깔끔하게 된것 같습니다 네. 네 이로써 솔로 패널 어, 탈부착이 완성이 됐고요 저는 320, 400, 520. 어제 루프, 벤 루프에 총 520와트 셀패널이 고정적으로 어 이제 설치가 됐습니다. 그리고 어 100와트짜리 포토블 100와트짜리가 저기 또 하나 있고요 그래서 어디에 이제 어 사막이나 이런 데 갔을 때는 음 저걸 뭐 모자르게 되면은 하나를 더 옆에다 껴 놓았고요 저건 이제 포토볼로 쓰고요 고정적으로 이렇게 씁니다 음 전기부자 된것 같습니다 <웃음> 아 독감이 걸려 갖고요 제가 몸살이 나서 지금 힘들게 이틀째 예 일을 했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. 이제 정리만 하고 치우면 다 됩니다.